안녕하세요. 인생필라테스 무어 입니다. 오늘은 발바닥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인데요. 족저근만념 무지외반증 평발이라고 부르는 평평족 걸을 때 발목이 힘없이 돌아가거나 자주 삐는 발목 염자와 같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꼭 주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질환이 아니더라도 뒤꿈치 통증, 발 안쪽 또는 바깥쪽 통증, 발 저림이나 부종, 수족냉증과 같은 증상이 있으신 분들도 이 영상을 꼭 챙겨서 봐주세요 그리고 발목 유연성이 떨어져 낙상이나 넘어짐 우려가 많은 중장년층 노년층 어르신분들 집중력과 성장 발달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도 추천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세교정과 균형능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필요한 운동이에요. 정말 단순하지만 효과가 좋은 운동입니다. 선천적인 발의 문제로 평생 발바닥 통증, 발의 통증을 경험하셨던 회원분이 계셨는데요. 이 운동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정말 감탄을 금치 못하셨어요. 이렇게 쉬운 걸왜 그동안 병원에서 가르쳐주지 않았냐며 비싼 염증주사만 맞게 했다고 말씀을 하셨요 하셨어요 여러분 염증 주사는 답이 아닙니다 일단 오늘부터 이 운동을 한번 시작을 해 보세요 발바닥이 아픈 이유 그 다음에 좋아지게 하는 어떤 원리 운동 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바닥은 왜 아플까요 발바닥 통증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사람들은 아기 때 아주 두꺼운 지방패드를 발바닥에 딱 붙이고 태어나요. 그래서 어릴 적에는 뚱뚱해도, 걸음이 이상해도, 자세가 안 좋아도, 발바닥이 아픈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8세 정도부터는 달라져요. 그때부터 성인이 되고 나이가 들면서 지방패드는 점차적으로 사라집니다. 몸의 수분도 점차 잔차 없어져서 발바닥이 마른 장작처럼 굳어갑니다. 그래서 각질도 더 잘생기고 발바닥의 혈액순환도 잘 안되죠. 이럴 때 몸의 체중을 분산시켜주고 통증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몸의 구조가 있는데요. 그것이 발의 아치입니다. 아치는 둥그런 반원상태의 돔이에요 아래는 다섯 개의 아치가 있는데요 적절한 아치를 유지하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아치는 여러가지 이유로 쉽게 무너지는데요 선천적으로 평발이 아니래도 신발이나 평소 나쁜 자세 어떤 습관, 임신 등으로 인해서 쉽게 무너지고요. 반대로 발바닥의 가도한 긴장으로 인해서 아치가 더 심해지는 오버아치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두 가지 모두 발바닥 근막이 이 정상적으로 굳어서 생기는 건데요. 발바닥은 사실 근육의 어떤 형태가 아닌 대부분 근막이나 힘줄 구조로 이제 구성되어 있어요. 그 구조물은 굉장히 질기고 단단한데 한번 구축 굳어버리면 다시 원래의 탄력성을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하지만 오늘 가르쳐드릴 발바닥 근막 마사지를 해주면 통증도 말끔히 사라지고 발목 기능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발과 연결된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척추 까지도 건강해집니다. 발문제뿐만 아니라 자세나 몸매 교정을 원하시는 분들도 이 운동 을 습관적으로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운동을 제대로 익히시면 발 통증의 80%는 사라지고 발 문제 50%는 해결이 됩니다. 이 운동은 제가 필라테스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여행을 갈때 많이 걸어 다니잖아요. 그때 꼭 챙겨서 가가 지고 거기서도 매일매일 합니다. 발의 모든 문제를 쉽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운동. 지금부터 소개할게요. 이 운동은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주 3회 한달 이상은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직업적으로 불편한 신발을 신고 오래 걷고 오래 앉아 있거나 혹은 오래 서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매일 조금씩 습관적으로 해주시길 바랄게요. 더불어 발바닥 근막 마사지 후에 종아리 이한 운동이나 아니면 종아리 스트레칭도 같이 해주시면 그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운동은 총 3가지인데요. 밟기, 굴리기, 올라서기.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아령과 마사지 볼을 이용을 해볼 건데요. 아령을 하실 때는 0.5kg나 1kg가 적당해요. 허리나 골반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높이가 조금 낮은 0.5kg로 하시는 걸 권장을 하고요. 마사지 볼은 야구공 크기의 강도도 딱딱한 정도도 그 정도 되는 거를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 운동 아령발기예요 발바닥 근막이 부착되어 있는 곳을 마사지 해주는 건데요. 발바닥 근막은 발바닥 두번째 중족골부터 시작을 해서 뒤꿈치뼈인 종골에 이제 부착이 되는데요 이곳을 아령으로 밟아주시면 돼요 쉽죠? 아령을 밟으실 때는 아주 잘근잘근 칼로 고기를 다지듯이 조밀하게 빼먹지 말고 밟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밟으실 때는 발바닥이 아프더라도 한쪽 발에 몸무게를 모두 다 실어 가지고 충분히 밟아 주셔야 되고요. 시간은 한 발에 5분 이상 충분히 밟아 주셔야 돼요. 아니면은 100번 이상 밟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눌러붙은 근막이 녹아서 굳었던 부분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회복이 됩니다. 운동이 단순하다고 쉽다고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또 아프다고 대충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면 절대 효과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운동은 아령 굴리기예요 아령은 발로 이렇게 굴려 주시는 건데요. 발바닥 가운데 바깥쪽 안쪽 세곳 모두를 굴려 주셔야 돼요. 각 부분을 1분 이상 30번 이상 굴려주셔야 합니다. 굴릴 때는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셔야 돼요. 몸을 흔들흔들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강하게 자극을 주셔야 되고요. 특히 발 외측 부분을 굴리실 때 많이 아프고 찌릿한 느낌까지 드는데요. 대충 하지 마시고 전력을 다 해주셔야 됩니다. 운동할 때만 아프고 운동 후에는 굉장히 발이 시원해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사지 볼 위에 올라서는 겁니다. 저는 마사지 볼 대신 야구공 위에 올라갔는데요. 난이도가 조금 있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운동보다 조금 더 발에 통증이 느껴져요. 첫 번째, 두 번째 운동이 충분히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하실 걸 권장합니다. 을 그리고 발바닥에 미끄러지지 않게 매트를 꼭 까셔야 되고요. 넘어지지 않게 선반이나 책상 같은 거에 꼭 기대거나 잡아주세요. 야구공 위에 올라섰으면 한쪽 발만 굴려가지고 해주시고 충분히 굴려졌으면 반대쪽 다리도 번갈아가서 해주시고요. 그게 잘 되면 양쪽 다리를 같이 굴려가지고 금막 이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세가지 운동을 배워봤는데요 어쩌다 한번 하는 운동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간단하고 쉬운 운동인 만큼 습관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발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늘 운동과 더불어 세가지가 사실은 더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발과 발목을 잘 지지할 수 있는 신발을 착용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올바른 자세와 근육을 사용을 하셔야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제대로 된 보행습관, 운동습관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이 중에 두세 번째의 문제는 시간이 사실은 좀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와 같이 앞으로 여러 가지 운동을 하시면서 만들어 가도록 해보고요. 첫 번째는 신발. 신발은 좋은 신발을 고르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몸에 좋은 자세에 좋은 어떤 기능에 좋은 신발을 고르는 팁을 알려드릴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신발 중에 발 건강이나 어떤 자세에 좋지 못한 신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댓글 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꼭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릴게요. 영상을 보신 김에 모든 가족, 온 가족이 함께 이 운동을 해보시고요. 특히 부모님께 이 영상을 꼭 보내드리세요. 정말 정말 정말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통증 케어는 여기까지. 안녕!